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에어프라이어 요리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진짜 진짜 진짜 간단한 건데 바로 이 황태채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냥 뜯어서 돌리면 돼요. 진짜 간단한 거라서 에어프라이어 에 종이 호일을 먼저 깔게요. 종이 호일을 쌀게 맞게 깔고, 아 맞다. 이렇게 깔고 황태채를 여러분 드실 만큼 넣고 돌릴게요. 저는 지금 혼자 먹을 거라서 많이는 안 돌리고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추려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넣었고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 8분을 구워주도록 할게요. 얘를 일단 7분만 먼저 해보고 상태를 좀 볼게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를 기다리는 동안 찍어먹을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도 엄청 간단해요 여기 청양고추를 하나 슬라이스해서 놓고 여기에 간장이랑 마요네즈를 섞어서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쪼르륵 뿌리고 여기에 마요네즈를 어구야 마요네즈를 같이 뿌려서 넣을게요. 일단 찍어 먹을 소스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소스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소스 같은 경우는 꼭 먹태를 찍어 먹지 않아도 오징어 찍어 먹어도 맛있고 유용한 소스입니다. 오, 어, 바삭바삭 잘된것 같은데. 슬쩍 한번더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종이 호일 판대는 좀 제거를 해주고. 어후. 똑같이 180도에 이번에는. 3분만 더 돌리도록 할게요 3분 자 조리가 끝났고 오 굉장히 잘 구워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냄새가 지금 엄청 나요 고소한 냄새가 뜨거우니까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조심 조심 이렇게 헉, 엄청 바삭바삭하게 된것 같아요. 일 이렇게 찍어두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도 한캔 까고 하, 맛있겠다. 사실 근데 저도 이렇게 먹태해서 먹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정말 많이 돼요. 이것저것 많이 돌려봤지만 황태채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보는 건 처음이라 이 소스에 찍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진짜. 우와. 음. 엄청 바삭하고 하나도 안 질이고 약간 어느 정도로 바삭하냐면 그. 과자 있잖아요. 꾸이꾸이. 꾸이. 지포 튀김 과자가 그거 바삭거리는 정도로 바삭해요. 엄청 음, 맛있어. 음, 그리고 이 간장 소스가 너무 잘했어.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맥주 안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코프집에도 아마 이런 거 팔걸요? 그쵸? 먹태 이런 거 팔죠? 맥주랑 먹어도 정말 좋은 안주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안 마셔서 음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고 이거 뭐 따로 손질하고 뭐 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어, 맛있어, 너무. 이번에는 이 소스에 청양고추도 한 조각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려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잘못 먹어요. 그래 잘못 먹는데 그냥 먹어요. 좋아하니까. 아, 매운데 이거 진짜 맛있다. 엄청 이게 여기가 알싸한 느낌 확 드는데 엄청 맛있는데요? 그러면 또한번 도전. 아, 근데 제가 매운 거 먹으면은 막 인중에도 땀 나고 코에도 땀 나고 한 슬라이스를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고추 슬라이스랑 같이 드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 오우. 오우. 오아 너무 맛있네 맵지만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아, 매운 게좀 올라오는데, 아, 땀난다. 땀나요.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청양고추랑 어, 너무 맛있다 후. 어, 매운 거 먹었더니 조금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이 황태태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이렇게 먹태로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고 이 소스도 진짜 강추, 강추예요 이 소즈는 간장이랑 마요네즈랑 청양고추 슬라이스 한거꼭 청양고추 하나씩 얹어서 같이 드세요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고또올게요 안녕 그리고 혹시 여러분 에어프라이어에 이것도 요리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다음 영상 만들 때, 다음 컨텐츠 만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어, 응. 너무 맛있어.